30대 중반에 결혼 8년 차입니다. 제 아내가 불법 투자 사이트라는 것을 통해 사기를 당했답니다. 잠도 안 오고 벽두리 차 사연 보내봅니다. 사기당한 걸 도와달라고 글 쓰는 건 아니고요. 님들도 혹시나 이런 일로 사기당하지 마시라고 글 써봅니다. 어제 와이프가 가입되어 있는 망카페에 재테크 글이 올라왔다가 순식간에 삭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삭제되기 바로 전에 와이프가 글을 읽고 해당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았답니다. 거기서 매니저라는 카페 직기와 채팅을 했다더군요. 카톡 대화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의 카페 가입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인데 채취시고 감사하네요. 아닙니다. 채팅 확인이 가능하시면 카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려 합니다. 네 그럼 카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소개해드릴 새로운 투자는 기존의 재테크, 주식이나 펀드 그리고 비트코인처럼 장기간 묶어둬야 수익이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재테크와는 다릅니다. 그런 투자들로 인해 손실보신 분들이 현재 많이 이용하고 계신 곳이 여기입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을 실시간 투자를 통해 보여드리며 고객들에게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답니다. 혹시 실시간 투자에 대해 들어보셨거나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시간 투자 안해봤어요. 처음이고 처음 들어봐요. 이번에 나라에서 나눔 로또 파워보리에 매 실시간 추천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건 알고 계시죠? 따라서 저희는 자체 개발 시스템을 통해 호주 달러와 영국 파운드의 환율을 기준으로 1분 단위로 진행을 합니다. 20만명 이상이 우리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에서 매수와 매도로 진행되며 20만명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구매율이 보이실 겁니다. 그게 밸런스라고 하죠. 저희는 이를 통해 구매율이 낮은 포인트를 찾아 매수 매도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투자자분들 항상 다 같이 들어가고요. 투자자분들이 모여있을 때 저희가 진행을 봅니다. 밸런스라 손실 확률이 없어 저희가 원금을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금을 받아가실 때 대표님들 투자자분들 계좌로 설정해서 수익금을 받게 됩니다.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진행하며 1회차당 평균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매회차 종료시 진행상황을 알려드리며 매회차 종료시 저희가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시장에선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품이며 원금 보장과 단시간 수익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 의사 있으시면 예약 도와드릴게요 수익에 수수료만 떼는 건가요? 투자 의사 있어요 네 회원님 시드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일단 100만원이요 기재 부탁드립니다 시드 금액은 지금 정하면 변경 못하나요? 그리고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니죠? 매수하라고 하면 그때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시드 금액은 변경 가능하며 시간은 회원님께서 희망하시는 시간에 도와드립니다. 아, 처음이라 궁금한 게 많네요.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진행 보실 시간 말씀해 주시면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업주부라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도전해봐요. 다른 분들은 몇 시에 많이 하시나요? 시간대는 보통 새벽에 수익률이 높은 구간이라 새벽에 많이 하십니다. 새벽이라면 몇 시쯤죠? 1시부터가 좋습니다. 그럼 내일 1시에 해볼까요? 1시에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1시에 챗드리면 됩니까? 보통 얼만큼 시간이 소요될까요? 평균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1시에 진행하실 건가요? 매니저님 혹시 진행하고 2시간 30분 기다려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매회차 종료 시 진행 상황 알려드리며 1차부터 4차까지 진행합니다. 일단 오늘은 어렵겠어요. 내일이나 보고 챗드리고 들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채팅 가능하신가요 회원님? 말씀하세요. 투자이사 있으신가 해서 연락드립니다. 현재 타임 수익률이 높은 구간으로 확인되어 연락드립니다. 그럼 투자하고 그냥 대기하고 있으면 됩니까? 1차부터 4차까지 진행하는데 매회차 종료 시 회원님께 진행 상황 알려드립니다. 원금 보장은 되겠죠? 네, 원금 보장됩니다. 회원님. 생활비로 하는 거라 이으면 신랑한테 할 말이 없어서요. 원금 손실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100만원 해볼게요. 네 회원님 회원 등록 후 투자 전용 계좌 발급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원 등록을 위하여 예금주와 은행명 계좌번호 기재 부탁드립니다 회원님께서 수익금을 환급 받으실 계좌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가상계좌 발급 도와드릴 테니 가상계좌로 시드금액 100만원 입금 주시고 이체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수익금은 오늘 들어오는 거죠? 입금했습니다 화이팅 네 확인되셨습니다 3시 30분에 진행할 예정이며 진행 준비가 완료되면 시작 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님, 1차 리딩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보유 금액 378만 500원입니다.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타임이라 그런지 수익이 많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수수료 30%, 1134,150원 납부해주시면 2차 리딩 진행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이거 처음이라 이해가 안 가는데. 내내 편하게 말씀하세요. 수수료를 제가 다시 납부하라는 건가요? 매회차 종료시 발생한 수익금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가진 게 100만원뿐인데 더 넣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련하셔야 할 듯합니다. 회원님. 멈춰야 되는 건가요? 사전에 매회차 종료시 수수료 30% 부분은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도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진행하다 보니 기본 3차까지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얼마가 더 있어야 되는 건가요? 3차까지는 진행하셔야 저희 쪽도 수익이 남습니다. 일단 1차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2차, 3차에서도 수익이 나옵니다. 3차까지 에서 멈추는 게 되는 건가요? 네, 3차까지 하시고 멈추시는 건 가능하십니다. 4차 진행은 회원님 의사로 결정됩니다. 이거 파워볼인가요? 아닙니다. 수수료를 매회차마다 떼는 건 몰랐는데 어떡해요? 그래도 수익은 확실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회원님. 돈을 구할 데가 없는데 3차까지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130 정도를 내고 또 2차 수익이 높으면 2차 수수료는 이것보다 배로 있어야 되고 3차까지면 적어도 600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힘드실 테지만 그만큼 회원님께서 가져가시는 수익금도 크실 겁니다 수수료 납부만 되면 환급까지는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그만큼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몰랐으니까 그러죠 지금 수수료 덧대시고 원금만 주시면 안 되나요? 환전을 하게 되면 회원님께서 등록하신 계좌로 전액 환급 처리됩니다. 원금만 받아도 되는데요. 전액 환전되면 그럼 제가 수익 본 금액 다시 돌려드리면 안 되나요? 그게 간혹가다 연락을 피하는 회원분들이 계셔서 본사 지침으로 안 됩니다. 집 주소도 드리고 할 테니 도와주세요. 저 신랑 알면 진짜 큰일 나요. 매니저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원금만 빼고 돌려드린다고요. 매니저님, 왜안 읽으세요? 본사와 회의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 지금 애기들 데리러 가야 되는데 진짜요, 저 지금 눈물 나요. 잘좀 부탁드립니다. 회원님, 저희가 원래 규정상 3차까지 진행하여야 하지만 회원님께서 첫 이용이시고 수수료 부분이 마련 안 되신다고 하셔서 2차까지만 진행하도록 얘기되었습니다. 2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사유는 프로그램을 결제하다 보니 2차까지는 하셔야 저희 쪽에서 손실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 최선의 방법입니다. 1차 수수료 113만원 납부해주시고 2차까지만 진행하시는 걸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럼 돈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일단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2차를 빨리 진행하여야 합니다. 2차 종료 전까지 1차 수수료 납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납부하시면 20분 이내로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차까지 하고 나면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그럼 2차까지 하고 환급처리 해주시는 건가요? 매니저님 빨리 읽어주세요. 지금 입금할까요? 내내 입금 부탁드립니다. 2차가 진행 중이여 바로 확인 못했습니다. 이후 환급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납부 계좌는 새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6시 10분 2차 종료 예정입니다. 지금 입금하면 언제 환급될까요? 6시 30분 이전에 되십니다. 저 진짜 단기 대출 서비스까지 받았어요. 부탁드릴게요. 1차 수수료 113만 4,150만원 입금했습니다. 네 2차 종료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2차 수수료까지는 납부해 주셔야 환급 가능합니다 아씨 뭡니까 진짜 네? 나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3차까지 안하고 2차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시 30분에 2차 끝나면 수수료 받고 그럼 언제 끝나는 건가요? 6시 10분에 2차 종료하고 수수료 바로 납부하시면 6시 30분까지 환급되실 겁니다 그럼 총 금액이 환급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상액은 얼마일까요? 저 지금 동 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마련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2차에서 1,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올 듯합니다. 네, 그럼 거기에 30%를 내가 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30% 넣어주시면 1,400만 원 정도 회원님께 환급 들어가실 겁니다. 6시 10분에 2차 리딩 종료 후 채팅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어떻게 됐나요? 지금 마감 중입니다. 2차 종료하였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회원님.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수수료 30% 448만 5,072원 납부 주시면 바로 환급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원님 다음번 진행하실 때는 수수료 준비해두시고 문의주시면 빠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계좌번호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아까 드린 계좌로 입금 주시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금 후 이체내역 첨부해주시면 빠른 환급 도와드릴게요 입금했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원님, 그런데 현재 2차에서 마무리를 하시다 보니 본사 쪽에서 환급은 가능하지만 보증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보증금이요? 3차까지 진행하여야 거래 내역 및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2차에서 마무리하시다 보니 거래 내역이 적고 세금 부분도 혜택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본사에서 답변 오는 대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혜택을 못 받으면 수익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매니저님 답변 좀요. 피가 말라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2차에서 종료를 하다 보니 비정상적인 마감으로 나오는데 이 상태로 환급이 들어가게 되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가 들어오며 서로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하면 되는 건가요? 제일 좋은 방법은 3차 진행이지만 3차 진행은 어려우신 거죠? 네 어렵죠 당연히. 내내 2차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해결 방안 답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려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3차를 진행하신 후 환급받아가시거나 천만원 보증금을 걸어주시고 환급받아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는 회사에 얘기해서 2차까지 된다고 해서 진행했잖아요 저렇게 큰 돈을 어디서 구하나요 2차에서 마감하는 건 저도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아까 본사에서 된다면서요 제가 그 사이트 직접 들어가보게 좀 알려주세요 지정된 IP 말고는 사이트 접속이 어려우실 겁니다 환급 처리해주시면 원금 빼고 돌려드릴게요 저는 원금만 받으면 됩니다 수익을 조금 낮게 잡아 드릴 테니 제가 보기에는 3차를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진짜 보증금 천만 원을 마련하는 건 너무 힘드실 테니 3차 진행 후 수수료 700만 원에 맞춰 환급 받아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현금 서비스에 엄마한테까지 빌렸는데 더 이상은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된다고 하셨다가 다른 말씀 하시는데 제가 뭘 믿고 또 돈을 마련합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제가 본사에 확실하게 답변 받겠습니다. 회원님, 본사에서는 수수료만 정산되면 걱정 없이 수익금과 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걱정하실 일 없습니다. 3차 진행 도와드릴까요? 도대체 얼마를 더 내라는 겁니까? 3차를 진행해봐야 알지만 금액 부분을 잘 조절해서 너무 많은 수익은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3차 진행 후 수수료는 대략 700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3차 진행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아니 처음에 2차 된다고 해서 입금했는데 이제 와서 진짜 이런 식이면 어떡하라는 건가요? 2차에서 마무리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들어온답니다. 그럼 처음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야죠. 매니저님 부탁드릴게요. 660만원 수수료까지 낸 거랑 원금만 돌려받게 해주세요. 원금만 환급 처리 도와드리고 싶지만 출금 규정이 전액 출금이기 때문에 원금만 출금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3차 수수료 없는 상황이면 방법이 없겠네요? 들어간 돈 포기해야 되는 거네요? 금일 마련이 안 되시면 내일까지는 연장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큰 금액 마련할 데가 없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3차 진행하시고 환급 받아 가시는 게 제일 부담적으실 겁니다. 아니 더 이상 마련할 돈이 없다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토토사이트라고 하셨으면 안했을 건데 참 나쁘세요 거창하게 투자식으로 얘기해서 합법인지 알았네요 회사에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회사 이름은 있나요? 저희 불법으로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펀딩사와 협력으로 사업자 정보 등록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좌도 두 번이나 다른 걸로 입금하게 하고 충전 계좌와 수수료 정상 계좌가 다를 뿐입니다 회원님 저희 업체 쪽에서 보증금을 40% 대납해드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원님께서 6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600만 원만 보증금으로 내시면 원금 100만 원과 수익금 1700만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겠어요? 저기요 제가 또 돈을 내고 지금 돈을 돌려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에 제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회원님 수익금 1,700만원과 회원님의 보증금을 다시 뺄수 있습니다 그럼 2,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회원님 첫이용이신데 이런 일 발생하여 40%까지 대납해드리는 겁니다 만약 또 다른 사유로 환급이 안될 경우 제가 단독으로 제 사비로 입금드리겠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저 믿으시면 저한테 매니저님 사비로 보증금 600만원 좀 주세요 제가 환급받으면 사례할게요 그건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매니저님이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돈은 정작 안 들어와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보증금 60% 납부하셔도 환급 안 되면 제가 사비를 써서라도 환급해 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다음번에 진행하시게 되면 수수료 부분 문제없이 준비하시고 연락 주세요 이딴 거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도 않았겠죠 혹시 내일 제가 매니저님 계신 곳으로 가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보증금 입금하고 환급받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저희 규정상 수수료를 받는 게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취급될 수 있기에 직접적인 만남은 어려울 듯합니다 채팅상으로 돈만 계속 입금하고 작은 돈도 아니고 무서워서 그래요 저한테 불러준 가상계좌 다 대포통장이죠 토토사이트 계좌 말이에요 저희 토토사이트 아니고요 정식 사이트입니다 그럼 왜 일반인이 못 들어가게 막혀 있는 거죠? 관리자 페이지임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회원님이 첫 이용이신데 불이익 없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도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럼 규정을 어겨서라도 저랑 직접 만나서 해주세요. 매니저님 저 그냥 내일 경찰서라도 가보겠습니다. 불법 토토 사이트인지 대포통장은 아닌지 카톡 대화 창에 다 남아있고 계좌 기록도 있으니 알아보겠습니다. 회원님 편하실대로 하셔도 됩니다. 수익금은 안 돌려받으시는 거죠? 돈을 더 내야 된다는 말밖에 없는데 어찌 지금 일은 돈보다 더 내고 받으란 거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60% 입금 어려우시면 저희도 40% 다시 빼고 수익금은 묶고두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실 경우에는 보증금 100%, 천만원 입금 후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경찰서에서 뵙지요. 여기까지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더군요. 우선 안정을 시키고 자초지종 설명을 듣고 나서 카톡 채팅방을 확인했었습니다. 이런 거에 당하냐고 순간 욱하던 감정도 생겼지만 본인 딴에는 처음에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들고 저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해봤겠거니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종일 마음 졸이며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니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웠고요. 650만원 되는 돈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이지만 와이프한테 인생 경험 멋있게 해봤다 치고 잊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요. 그런데도 혼자 침대에 누워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이런데 속을 두른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사기꾼들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으로 전달해봅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이러한 피해를 입지 마시고 세상에는 공짜 돈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긴글들어주신다 감사했습니다.